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트레비의꿈입니다 이번 영상은 각성, 계승을 되돌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지어봤습니다 사실 제목은 이렇게 지었지만 되돌린다기보다는 다시 각성 또는 계승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그때 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인가 나는 다시 돌아가야 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를 모르신다고요 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방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캐시샵에 들어오셔서 특수기능의 기타 탭에 보시면 캐릭터 각성 계승권을 1억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교환권을 1천만 은화에 판매하는데 주무기와 보조무기 두가지를 다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무기 교환권 두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각성 계승권은 캐릭터당 한 번밖에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2회째부터는 이 6,000펄짜리 직업 전환 세트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직업 전환 세트에는 무기 교환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무기 교환권은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각성 계승을 처음 되돌릴 시에는 1억 2천만 은하가 필요하고요. 2회째부터는 6,000블랙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야겠죠. 최소한 며칠정도는 플레이를 해보시고 정말 이 캐릭이 나한테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하고 각성 계승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기 교환권 두장과 각성 계승권 한장을 구매해주시면 되고요이 계승권을 바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게 무기 잠금을 해체해주시고 무기 교환에 체크를 해주시면 무기도 자동으로 교환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시 각성 계승 완료입니다 참 쉽죠? 이렇게 영상을 끝내면 좀 아쉽겠죠? 보조 캐릭터를 각성할 때 무기 교환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팁은 계승 시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조 캐릭터의 각성을 진행할 때 보통 거의 강화를 하지 않은 1소켓 또는 2소켓 친화장비 때 각성을 많이들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무기를 교환하지 않더라도 다시 뽑으면 그만인 상황이 많죠. 보조 캐릭의 60렙 달성 후 각성을 진행할 때 무기를 잠금 상태로 해두시면 무기가 교환되지 않고 무려 무기 교환권 2장으로 지급됩니다. 아 이미 알고 계셨다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